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텍필립의 시계로 찾아왔습니다 브랜드는 파텍필립 칼라트라바고요 칼라트라바의 드레스 와치입니다 먼저 베젤의 사이즈는 38mm 두께는 7mm입니다 칼라트라바가 이렇게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이 제품의 레퍼런스 넘버는 5 2 9 6 r 이고요 케이스와 핀버클 모두 로즈골드 입니다 18K 로즈골드로 되어있고 엘리게이터 가죽에 이 제품은 A급이고요. 당시 매장가는 3,900만원이었습니다. 먼저 다이얼을 보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8mm이고요. 인덱스는 이렇게 금색으로 되어 있고 3시에 날짜창이 있습니다. 그리고 시침, 본침, 초침이 다 있고요. 한번 뺐을 때는 이렇게 날짜가 돌아가고요. 12시를 보시면 이렇게 파텍 필립이라고 보입니다. 이와 같은 파텍 필립 로즈골드 시계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생긴 드레스 워치이구요 말씀드렸다시피 A급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경쟁력이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가시면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토매틱이고요로터가잘 돌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텍 필립 5296R 핑크골드 제품 2012년도에 구매한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짠